저 어, 이번 시즌 다 졌거든요 아마 그니까 러 어제는 그거여가지고 배치 아니어서 와우 3급 아 보자 페페페페페 패, 패, 패, 패, 패. 과연 나 여태까지 겁나 혼자 엄청 떠들고 있었잖아 이성너말안 <웃음> 해주는 거봐난 옆에서 잘 들리고 있은데 요즘 너무 좋 그렇게 거밌다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거너거 해보할게요. 저 방벽 좀잘 써주세요. 저죽으면 게임 건지. 아니 그게 방벽이 방벽이 지금 없어요. 우리 잡다. 우리 잡아. 지겨, 지겨. 우리 잡아. 어 위도우다 위도우 아라발 아라발 아니 위도우 있다고요 2층에 우리 일로 다 죽었어요 아기가 안웃 다물어갔다고 진짜 웃음이 다+ 이 다+ 웃다웃다웃다웃음다웃다웃음다다 썰거게떨거 떨... 잡아, 썰거서 잡아. 지금 와. 우도 떨거서 잡아. 어, 얘못 어. 올라가. 이번 나 이번 시점 부른 나오겠는 걸?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웃음> 반격한 <웃음> 이걸 맞네. 위도우쳐주세요 아이고. 근데 돌격을 해야 돼 이러면. 와, 좋다. 이도 여기. 이정도 보고.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 정도면. 이정도 방겨타없 어요？안 턴 울타 고스불스턴 컷, 또 똑바리 컷, 똑바리 능력 컷, 내트 리가 2층2층의도 2층 봐야 돼. 2층의도 봐야 돼. 알아, 어? 아, 네. 컷, 내트리컷방거 다음 에도 부터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할수 있다. 빈보 할게요. 먹도록 우리 팀이 진짜 못한 거다. 나도 못 했는데, 이 정도면 어, 지금 와간다. <웃음> 오이라이포, 아, 아, 아이라이포 아, 어, 엔트킬 상대 시그마 방금 없어요 자리아 발 시그마 발, 시그마 발. 아, 이고가 나왔네 아, 이걸 못 맞춰 아, 이천가 아, 너무 잘한다 레크리스턴, 레 아, 이 <웃음> 야, 저천 캡틴다. 시그마 반, 아이고. 올려보, 올려보, 다 깨우지. 자리 하나 반 자리 아. 하나 올렸어. 자리 하나 반. 아, 뭐야, 시그마 반. 감히. 아, <웃음> 오른쪽에 맥크리뿌리드 반갑어요! 차근차고 들어가자 할수 있어요? 나 왔어? 에스 아.. 오일할 수 하나, 컷컷컷컷 에나 죽겠네? No, no, no, no, no, no. 나 죽었어. 나죽어 그걸 왜못 잡았지? 와나 죽었어. 아이 개... 와또거 진짜 신호가 개피해. 하나도 개피해. 다리야 얼었다. 저기한기 저게 한피! 먹어요이트 와! 미트! 아, 렸어얼 아 진짜 내가 모여라 고 맞고 죽을 뻔 했는데 살았어 위에 지금 호요이쿵더 하자 더 o n 안나가이패패패 패. 과연